이 여중에 제가 이제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 아... 편지를 <웃음> 아니 그 편지를 썼어요 언니. 아 너무 상쾌한데 생길때도 카드로 잘안 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사실 이 자리도 그렇고 기대할게 <웃음> 기대려 얘들아 귀 그냥... 열고 기대하자 언니 편지 썼대 저렇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웃음> 왜요? 이거 딱큰거흘리려아거거 다시 흘리게 아, 그래요 네. <웃음> 음, 벌써 너무 자. 야야야, <웃음> 야, 야. 지금 시작하고안어나 지금 그을 생각하고 있어 투! 아이고, 아이고, 응? <웃음> 나의 사랑둥이 다섯 자매들에게 애들 안녕 너희들의 귀염둥이 마언니 윤지야 사실 이 편지 미션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그런 감동적인 편지보다는 내가 정말 그동안 너네한테 하지 못했던 말 해주고 싶었던 말들로 적어보려고 해 우선 우리가 만난 지 길게는 5년? 짧게는 새끼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정말 100% 너네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아, 그리고 정말 오글거리겠지만, 오늘이 아니면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한명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려고 해 우선 내 친구 다원아 같이 연습해오면서 오히려 좀 동갑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았었잖아 그럴 때마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매번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 너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얘기겠지만 내가 그때 너랑 전화할 때너좀 멋있다고 했던 거 진심이야 <웃음> 너좀 멋있다 사랑해 그리고 우리 시안이 17살 막내부터 유젓한 언니라인까지 정말 고생 많았지 <웃음> 어... 다 알고 있으면서 큰 힘이 못 되어줘서 미안해 <웃음> 누구보다 너가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해줬는지 다 알아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시였나아 <웃음> 아, 뭐지? <웃음> 앞으로 더더더 더, 더 열심히 하고 잘해보자 고생했어 우리 시안이 그리고 효광이 <웃음>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언니가 다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지금까지 오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 언니가 매번 알아주고 먼저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조금씩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효경이도 조금만 더 노력해줘 <웃음> 자 댄스 여신 여리 <웃음> 우리 팀의 유일한 댄스 담당 <웃음> 많이 힘들었지 <웃음> 정말 고생했다 근데 나도 내 나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한창 유튜브 하면서 힘들어했을 때 내가 너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 알잖아 그렇지? 너 그거 진짜 알아야 돼너안웃다고 <웃음> <웃음> 응. 내가 대형 자고 우리가 얼마나 쿵짝쿵짝 잘맞었는데 열희도 <웃음>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연습실 말고 무대에서 너의 끼를 폭파시켜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마지막 귀염둥이 진짜 귀염둥이 막내 주은이 막내로서 항상 언니들 챙기고 <웃음> 연습하랴, 학교 다니랴, 집가서 세탁기 돌리랴 <웃음> 아주 고생이여 우리 처음 만났을 때너가 맨날 윤지 언니야 귀엽게 불러주는 거 생각난다 <웃음> 지금은 툭하면 때리고 꼬집고 <웃음> 장난이야 주나아 너는 내 평생 룸메이자 짝꿍이야 사랑해 애들아 부족한 언니 윤지도 잘 부탁해 애들아 열심히 한 만큼 기다려주신 부모님과 팬분들께 감사한 만큼 항상 좋은 음악과 에너지로 보답해드리는 팀이 되자 앞으로 너네는 내 제2의 가족이야 사랑해 얘들아 정말 별거 없었지? <웃음> 어? <웃음> 뭐야?